무서워, <웃음> 진짜. 왜 저래. 그냥 그만 좀 웃어봐. 나 약간 집중력 떨어지고 있거든. 으, <웃음> 야. <웃음> <웃음>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로스트 버블스라는 미친 병맛 게임입니다 <웃음> 어, 고통 게임인데 우리 저번에 로스트 에그라는 달걀 굴리는 거 유튜브에 올렸었잖아요 그거 같은 제작진이 만든 새로운 차기작인데 나온지는 좀 됐어요 근데 <웃음> 도저히 손이 안 갔었다가 오늘 풀동부들이랑 우연한 계기가 돼서 한번 또 플레이를 해보게 됐네요 그 같은 게임 한번 플레이해봅시다 어, 들어왔다. 우와! 야! 초록색이 노고, 오 노란색이 키미밍, 청록색이 와, 찜찜이겠죠.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자, 룰은 똑같아요. 그냥 열심히 미끄러져서 세면대 옆에 비누 거치대 <웃음> 거기에 꼬리나는 게 목표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히 계세요. 어, 새벽에도 빨리 들어와. <웃음> 뭔데요? 어, 로스트 버블스라는 게임 다운받고 빨리 들어와. 공격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요. 뭐, 무슨 게임이요? 가자! 자, 올라가자! 우 <웃음> 스프린트를 쓰면... 아 이게 스프린트를 쓰지 않으면 위로 못 올라가네요. 아 그거는 개별이고 이제 그냥 그냥 비누 비노... 맞아요? 숨겨진 아이템 수건을 네, 먹어야 돼요. 대박. 이렇게 올라와서 길이 아주 잘 보이네? 야 근데 이거 확실히 차기작인 만큼 컨트롤이 좀 괜찮네 카메라 무빙이라던가 이런 게로스트에그에 비하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이건 뭐야 근데? 수건 맞지? 여기에 체크 포인트가 있고 홀드 R키를 누르면은 체크 포인트로 다시 이렇게 와지나 봅니다 음 여기로 멋있게 다이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넘어오고... <웃음> 소리 들어... 왜야이 미친 놀이기구는 계속... 아, 마이너스 20으로 넘어왔죠. 어, 뭐 어? 키미미 코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키미미 히든 아이템 다 먹었어. 그거 아니야? 어, 말고 다른 거 있어요? 두개 있어요. 두 개, 두 개... 하못 먹었나 봐. 먹고 와 <웃음> 아,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왜이렇게 귀엽냐? 나, <웃음> 아, 메론비도 다! 아, 아! <웃음> 그래 바로 이런 맛에 하는 거지 이 게임은. <웃음> 이거 근데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응, 어떻게 되는 거지? 응, 그대로 그냥 내가 1위 하고 게임 끝나나? 나 들어가 볼게요. 어째! 아 여기 3초 동안 기다려야 되네. 3초 됐다. 절대로 아, 허투로 승리를 지어주지 않네. 아나 5분 지나서 별못 받았어. 나 다시 할래. 아, 아, 아, 어 저기 네. 사장님 닮은 얼굴 있어요. 히든 아, 아, 아이템까지. 아, 아, 아. 아 이거 누구 아, 숨소리야? 아, 왜 이래? <웃음> 안 돼! 내가 여기로... 아, 비누 되게 뭔가 맛있게 생겼다. 나 완전 딸기 맛일 것 같아. 그러네, 맞아. 텐텐이네. <웃음> 맛있겠다, 이거 아, 영양제. 아, 어린이 아, 영양제.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이번엔 별 맞네. 5개겠지? 와, 어떻게 들어가요? 과연? 그렇지! 별 아, 5개! 노 아, no. 아, no. 리스폰, 아, 타월 아, 2개 아, 히든 아이템 찾고 HP 50% 이상, 5분 내로 들어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별 5개. 집집아 집쪽에 집집아 집쪽에 온 힘을 다 주는 거야. 집지마. 빨리 와 얘들아. 집아 <웃음> <웃음> <웃음> 오늘은 비누 게임입니다. 새벽에 파란 비누 너무 잘 어울리고 야, 이거 노 맛이요? 그린 애플 맛이요. 에 어허. 어허 나 소다 맛이요. 소다 마시오. 비누 주제에 왜 맞대결을 하고 있는 거지? 오! 아! <웃음> <웃음> <웃음> 컨트롤이 미숙하시군요. 오, 너무 나이스. 아! <웃음> 컨트롤이 미숙하시군요. 예, <웃음> <웃음> 다음 스테이지 가자, 그럼. 어, 어, 나 되게 예뻐보이지 않아? 우우! 나 민트색이야. 야, 나 야광이야. 여기 약간 색깔이... 아야! <웃음> 의자로 빠르게 올라가길! 아이고 씨! 야! 고덕키난 느리지만 착하게 갈 거야. 아난 느리지만 착하게 갈거나 야! <웃음> 각도를 잘 조정을 해야 되나 봐. 어야 이거 의자! 의자가 아! 살짝 볼록해가지고 아! 계속 미끄러 떨어져! 와 미쳤다.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어! 그니까. 슉슉슉슉슉 슉. Yes. 응? 저기 히든 아이템이 있어요. 먹어야 될까요? <웃음> 아, 아, 아, <웃음> 먹을 수 있겠지? 하? 아, 하? 아? 느리기만 이지. 착한 아니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 이렇게 다들 고생하지? 얘네들이 로스트그을안 해봐서 그런가 봐. 이거 로스트그에 비해서 상당히 쉬워요. 아뭐 쉬운 느낌은 있는데 어, 느낌만 있고. 새벽이 자, 구, 먹으러 자, 간다. 따라잡아야라. 아림도 지 얘네 대시해가지고 오, 계속 비누 거품 오. 생기는 거 봐. <웃음> 귀여워. 어. 아 뭐야! 아 위에 껌기 아, 아, 너무 아. 맑아요. 우후! 어디. 너무 잘하고! 혼자만 잘해! 뭐야? 새벽이 벌써 건너갔어? 네. 완전 잘하네. 아이고, 아! 길막대는 기능 있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악마! 엄마 새끼들밖에 없어, 우리 풀동두! 얼른 가자! 렛츠고! 하아아악! 짜! 하아아 오호! 아, 나 5분! 5분 내로 들어가야 돼! 빨리가리와리 시프트 막... 누른 상태로 그냥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면 돼아 맞다 리스폰 쓰면은 안되지 아. 아니 너네 왜 아직도 여기야? 우매한 녀석들 나 혼자 어떡해. 간다 보니까. 어? 어 깼다 아우. 여기서 보니까 더 어렵다고 <웃음> 이... 아니 사장님 왜 이렇게 잘하냐고 아, 의자는 왜 볼록하고 난리야 아아 <목소리를> 아. 아아아아아아아 <목소리가> 아. 아아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미 <미친>? 아. <목소리가> 아, 여기 너무 어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슨 비명 소리야, 저거. 얘들아, 별 아. 개는 개풀. 그냥 클리어의 목적을 두자. 나만이라도 별 아. 개 따보자. 아. 아. 아. 아. 아. 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아. 아. 아. 아이고아이고. 별 아. 개넌내 거야! 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개를 한다고? 대박. 오케이 굿. 굿. 가는 것 자체가... 찜찜, 우리 꼭꼭 꼭 정상을 괜찮아. 향해 가자. 정상보다 이거 지 마. 꼭 정상에 다다르고 나면 그녀에게... <웃음> 아 근데 나 저기 올라가는 법 모르겠어요. 강해종. 그냥 냅다 하고 네. 가. 네. <웃음> 아, <오>. 와 <우와>. 떨어졌네? 나이스. <웃음> nice.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웃음> <웃음> 저 비명 소리 뭐야? 이 색상 아... 없는 비누는 누구세요? 어? 아니야? 얘 누구야? 어? 곱다다! 곱다다야! 아까 켜는 거 같더라. 가라 쑥비누! 간다! 뭐야? <웃음> 야 그냥 과감하게 대시를 해 빠르게. 아, 과감하게 대시를 하면 과감하게 떨어져요. 자 봐봐 노아야 여기를 보면 네네. 지금 책상이 살짝 모서리 쪽이 기울어져 있단 말이야. 어저저 지경으로 떨어진다고. <웃음> 그렇기 야, 때문에 뭐 여기 과감하게 볼까? 그냥 이렇게 앞으로 와야 돼. 아! 어? <웃음> 재밌다. 뭐야 드디어 미쳤나봐. 진짜 무서워. 이로 <웃음> 빠그리다. <웃음> 어 무서워 진짜 왜 저래 야 그만 좀 무서봐 나야 까지 중량 떨어지고 있거든. <웃음> 근데 이 게임 괜히 하자고 있는? 이제 정신이 드나요? 여기 어디죠? <웃음> 아 안심했어요. 타올을 안 먹고 그냥 가볼까? 저것도 기록 인정 될것 같은데 타올 안 먹어도. 아 이러면. 와우 어제 까마귀 소리. 아! 이게 <소리> <우와색>, 우와. 뭐야? <싼> 뭐야 이게? 아. 쳤저저 자기나폰에서... <웃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본적 있어요. 이거 하다가 사람들이 게임 환불해요. Hallway. 아. 네, 계세요, 여러분. 맞아요. 나 어디로 가야 해? 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아, 봤었는데. 저건 뭘까? <진짜> 이 오케이. 들어가 봤나 아, 여기로. 아!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웃음> <웃음> 잘보십시오 제가 최초로 가는 인간이 되겠습니다. 풀동보 최초로. 야! 아니 미쳐! 색 어? 야, 아이흠 <웃음> 심심한 실패 죄송합니다. 짜릿한 성공을 가져와야 돼. 골잼 실패도 괜찮아. 아줄서 있는 거 기억네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를 끝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간다이! 그러니까. 으야! <웃음> 으으으 여기까진 괜찮은데 이제 잘 와. 놀았으니까 환불할까? 와 비눗방울은 이쁘긴 하네요 사장님 <웃음> 사장님 말이 없어 노 마이크 <웃음> 팟캠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와와야나 진짜 방금 감흥성 있었는데 그죠? 아 진짜 너무 개못하네 이게 아니라 어? 아 노우가 아, 정말 진짜... 힘들구나 와나 나야 와야나 됐다 아나 떨어진다 에이, 엄마. 아 엄마 마세요. 우린 다큰 어른이잖아요. <웃음> 차장님 차, 차 앞문 유리에 붙어가지고 뭐 하시는 거야? <웃음> 아, 비명소리. 올라왔어. <웃음> 어. 올라왔어? 오 <웃음> 어. 어? <올라왔어? 웃음> <올라왔어? 웃음> 어디 있어? 거기 <거의> 체크 포인트 <웃음> 있어요? <웃음> 누구지? 네네 차 위에 있어요. 와 진짜? 대박. 그래도 갑김이야. 이걸갓게임로라고 한다고? <웃음> <해봤을> <웃음> 아니 도각게이이 정도 각게이지비누라이지이했어이씨당정 <웃음> <시에. 웃음> 오늘 아침에 먹은 물이비이물이었어나 아, 불행 게임이지? <웃음> 그놈의 존보이드 <웃음> 새벽시 때문이에요나 왜? 각게지이 정도 각 게임이지? 아 정도 각게게임 여기서 꺾고 꺾으면 튕겨 나가는데 아! 뭐? 야나두 번째도 왔다. 두 번째 도 왔다. 잘한다. 아웃다 잘한다가 니줄 이거. <웃음> <웃음> 뭐야 소범소 소범 왔어? 어소범 왔어. 소봉도 들어와. 소범도 함께하자. 깨끗해져요 <웃음> 함께. 와 미쳤다. 고통 속에서. 어, 우 쎄. 조조 조심해요. 아 이거 용술철이네 이거 뒤로 뒤로 부스트하면 돼뒤 헤이! Hey. 아 노우야 피 채우고 네, 가자! 예! 가..갑시다! 사장님! 하 노우 왜 이렇게 신났어? 아 <웃음> 뭐, 앞에서 은 걸로도 만족해 야 그래도 세이브가 개념이네 뭐라고요? 개념이면 저기 컨테이너 위에서도 세이브 한번 시켜줬어야지 어크 아 어크 어, 어. 아 저기가 좀 쉬는 곳인가? 여기가 쉬는 음. 곳이다 으아아아! 아 다시 이 이게... e 아아아아! 아퓨우 인치즈 레이 뭐야, 할 만해? 아니요. 응. 야, 야, 야. 야. 나왔어, 나왔어. 저 여기 오. 있어요. 오. 사장님, 와, 사장님 저기 계신다. 와, 사장님! 우리 사장님 구경하자. 아, 저기 봐. 자, 렛츠고! 와! 와! 아! 나 여기! 아, 아, 개쩐다! 여기 어떻게 건너냐? 어? 아니요? 어, 그왜 선생님, 여기 있어요? 저기 체크 포인트가 <웃음> 없거든. <웃음> 얘들아 나 이거 깨면 방...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자. <웃음> 나 이거 한 번에 가야 되네. 지금 보니까 이게 도중에 멈추면 안 되고. 일단 뭐 저기 수건 같은 거는 거들떠도 보지 마시고요. 아! 이브 커맨드 님. 네? 뭐야? 아 여기 떨어져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어. 계산대가 뒤에. 네. 이게 진짜 개엑셀 게임 정도는 아, 아니구나. 카페 안에 있어요. 이러, 이렇게 무지성로가 으 만들어. 이러면 먹어도 되지 않을까? <웃음> 이 정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얘들아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자. 개반대. 개반대. 나는 나는 갈래. 됐어. 나는 갈래. 빠른 기보. 진짜... 뭐야? 야 여긴 또 얼마나 힘됐다. 이건 뭐냐? 올라가는 거 맞, 맞네. 아이고 신이시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야, 아이고 진짜.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랍니? 아! 어? 딴 것도 봐야지. 이게 뭐야? 이건 뭐? 뭐야? 야, 이거 시점 변경하면서 가야 되나? 아이 미친데? <웃음>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아 이게 여기를 근데... 통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기를 피해서 가야 되는 거였네요. 정신이 나갔네요 게임이. 돈 받고 팔아? 고통을 3,300원 아. 주고 샀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야, 여기, 여기 박방 어. 넘어갈 수 있어요. 어, 아니, 이 시점에서 빙글빙글 하자고?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라고 이 지랄로 만들어 놨어? 아, 씨, 아... 자, 아, 네? 여기를 이제 버티면서 가야 돼요. 아, 벽 지금? 때문에, 벽 때문에... 예. 아 자, 중앙을 유지하면서 달려요, 그냥? 이렇게? 아, 무조건 중앙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지금 비누가 마찰 계수가 네. 적어서 큰 컨트롤을 하지 않아도 중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열로 따웠어. 야, 이 개새끼. Let's go! 됐어. 아, 왜꽈백이 위에 체크포인트가 없는 거죠왜꽈백이 <웃음> 위에 체크포인트가 업업업업업업 아, 잠깐만. 조금만. 조금만, 업, 더, 조금만 더. 어, 어. 오케이, 여기도 어, 똑같이. 어, 어, 어. 아! 오케이 다 왔어! 어, 그걸 어떻게 하 입는데? <웃음> 신발장까지 왔어! 어이. 별 다섯 개는 정말 개소리고와이개 <웃음> 헤반데? 아이개 헤반데? 또 갔죠? <웃음> 와 여기로 떨어져야 <웃음> 돼요 여러분 진짜 미친 거아니야요 <웃음> 맞죠? 누가 음. <웃음> 리스 발라놨니? <웃음> 리스 투 마! 핫! 핫! 핫! 두배! 아 심장 <웃음> 터지셨는데 저기는? 그냥 하나, 천천히 둘, 가야 될것 같은데. 하둘 하둘 하둘 아. 아이. <웃음> 헤 아니 이게 맞아요. 이거 먹어줘. 내가 봤을 땐저메뉴에거 타면 안 돼. 지금 지금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저 스프링 있죠. 저거를 타고 <웃음> 여기로 바로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튕겨져 나가. <웃음> <웃음> 아니 이 사장님 이거 어떻게 갔어요? 이거봐! 이거봐! 그래, 되잖아! 그래. 이거 되잖아! 되잖아! 아 진짜 코앞 이었는데불똥부 사장님 위험해 보여주마! 넘어갔지? 올라가! 올라가! 야이 집! 아! 대거 같은데? 될거 같은데? 야! 깼다! 잠깐만. 나이스! 어. 나이스! 아, 이제 애들 구경하러 가자!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사장님이 우릴 포기하셨어! 오! 어, 어, 뭐야! 너 왔어! 왔어! 왔어! 나 왔어! 아! 제발! 아, 제발! 응? 아! 와! <웃음> 쟤왜 저래? <웃음> <웃음>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진짜. <웃음> 뭐야, 김이밍 너무 왔네. 야 반갑다. 맵한번 둘러봐. 어, 여기구나. <웃음> 아이고 여기구나. 아이고 여기구나. 하하, 김이밍 떨어졌었대요 와, 김이밍 설마 아, 나무판자도 진짜. 이제 제대로 못 타는 거야? 여기까지 올 정도면은 어 나무판자는 웃으면서 웃으면서 타야지. <웃음> <웃음> 웃으면서 타보려고 했는데 <해도 웃음> 어... 실패했네요. 우리 신호등 아니야? 그러네. 이거? 내가 빠르지도 느릴지도 모르겠어 그쵸? <웃음> <웃음> <웃음> 교통사고 났네 지금 교통사고 났어 노래 흥얼거리다가 야! 운등 제대로 안 해? 운절롱 어떻게 하는 거야? 죽고 싶어! 얘들아 이제 뭐 어떻게 해? 다음 시간에 좀 갈까? <웃음> 아야 진짜 개오바야 맵 봐봐 잠깐만? <웃음> 예스 아 진짜 개오바임 이제 클리어를 목표로 하지 맙시다. 일단 할수 있는 네, 만큼만 해보고 맞아. 안 되면 많은 걸로. 뭐야 이게? 어? 뭐야? 왼쪽으로 꺾어야 돼? 오케이! 넘어왔다. 아! 뭐지? 여기 어떻게 가? 뭐지? 갈수 있는 건가? 아! 뭐야 위거 틀렸을 때한 방에? 왜? 왜? 왜? 아, 왜? 아, 왜? 아, 왜? 됐어, 아 반대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살짝 띄우는 거네. 각도 돌렸다가 아, 어 됐다! 그 다음에 저 위로 가면 되겠죠? <웃음> 자손 사업가 될게 <웃음> 예 맛있겠다 아 근데 나는 저기 어. 없네 어 아니 미친! 여기서 자살을 해줘야겠다. 어디 가세요? 허성이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라 탄다음에 바로 90도로 <웃음> 카메라 꺾어서 에이! 앞에 방향 눌러. 카메라 돌리는 게 중요해. 카메라를 돌리고 올라와. <웃음> <웃음> 나한테는 자, 이번에는 안 생기긴 뒤로 하거든? 부스트하면서 어, 떨어질 거예요. 어! 어, 어, 어, 어 이렇게구나! 아. 뭐지? 저기서 어떻게 올라가요 도대체? 아. 저기서 어떻게 점프하면 절로 어, 올라갈 열라. 수 있죠? 이거 열라 타다가 왜, 왜 나는 아! 되고 있는 걸까요 게임이 사이로 빠진다고? 아 아까 됐었는데 뭐지? 아니, <웃음> 아니 왜 가자! 게임이 되고 있냐고나아이 이? 이? <웃음> 아이고씨. 나도 아까 올라갔는데와 너무 쎄! 아이고. Let's go party. 아자 아! 어? 아, 미치겠네. 아 그냥 여기로 떨어지는 건가? 아이고 안 되는데. 어? 됐..된거냐? 어 됐다 야 됐다 됐다 아, 이거이거 타는거 아니야? 아이고 아, 아, 아. 의자 위로 올라가야돼 의자 위로 렛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빠! 아아아아니 왔어 됐다 여러분 진짜, 됐어 됐다니 빡게 그 마신데 아아아아 이 아! 뭔 소리고? 버텨! 갑시다, 갑시다! Let's go! o k a 버텨! <목소리로> 완벽한 균형. 네, 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아. 대사 아, 네, 못 보겠습니다. <목소리로> 여러분, 저 나무블록 마찰계수 0이에요 내가 저기에 딱 안착한다고 응? 내가 딸려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컨트롤해야 돼. 부금이 쓸데없이 평화롭다고? 부금이라도 평화롭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 예반 되는데? 여기 오뭐안될것 같은데? 됐다. 아. 와. 18분. 다들. 예, 다들입니다. 어렸다는 소리. 이게 뭐야? 화장품 가게야? 어, 뭐야? 화장품 가게인가봐. 역시, 씻을 때는, 비누지. 로? 응? 응? 어. 어? 얘들아, 날잘 보렴. 이거 생각보다 회전하는 속도 굉장히 느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르게. 아! 아! 걸리네, 이거.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여기로 가면 떨어지고, 어디로 가야 되지? <웃음> 이게 아닌데 어이? 아! 어, 괜찮아? 괜찮아 체크 포인트 <웃음> 이거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이거 봐아 이거 진짜 살짝 기울어져 있어 어, 보이죠? 보이죠? 기울어져 있는 거 보이죠? 미친 아유, 게임! 안 된다, 이거. 미친 게임! 구경이나 해볼까요? 아 저기 봐 계단이 있어요 뭐 어, 나도 웹 구경해야지? 계단 그러네 떨어지면 계단에서 퉁탕 퉁탕 떨어질 것 같이 생겼네 <웃음> 퉁탕 퉁탕 <웃음> 아뭐 여기 해보자. 미니카 트랙이 있어. 쟤 <웃음> 이게 뭐람 사장이 있는 곳까지 오긴 했는데 이게 뭐람? 오 어떻게 왔대? 오잘 했는데 여기가 살짝 인코스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웃음> 아니 이거 어디하래? 오케이 됐다. 자 이제 반대 쪽 코스다. <웃음> 아 여기만 넘어가면 어떻게든 될것 같은데. 아 됐어. <목소리> 아니, 죄송합니다. 우와, 됐어!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와, 됐어! 사장님 쫓아가면 도망가고 그러네. 아이씨. 레츠고 파래! 아! 뭐야, 이거? 가속부스타 됐다. 아니, 두 번은 아, 진짜 못 넘었잖아요. 레츠고 <웃음> 아니, 왜, 왜, 왜 옆으로 빠져? 아, 이거 살짝 볼록한가? 살짝 볼록한가? 그건 아닌데. <웃음> 평평한데. 쓰르스르쓰루쓰루 매분 이쁘네요 이거 왜 걸리냐? 이거 판정 이상한데요 여러분? 아 그냥 몸을 맡겨야겠네 이거 아니 왜 걸려 이거 자꾸? 볼록하다고요 길이 아니 멍청이들아 이거 볼록한 거 말고 이 바닥 바닥 이 바닥이 이렇게 어, 동산처럼 볼록하냐고 난 그거 말한 거야 여기 중앙인 거는 야 이씨 내가 이걸 못 받았어! <웃음> 아니아니아니 아니, 야 됐다! 와 있잖아, 됐다 됐다! 어? 아니야? 이거 아! 어, 뭐, 편집이 잘 될까요? 이거 맨날 사진인 거밖에 없겠는데 이거? 턱이 있는 게 너무 짜증나요, 저거. 아아아아 아! 제발! 아왜 어, 그래.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유날 유발 났어? 왜 이래? 네. 아이야 이거 다 네. 기울어져 있어 아, 아, 아 약간 경사가 져 있다고 이거 봐 지금 평면으로 보면은 살짝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오라마길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네. 여러분 진짜 이거 컨트롤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네. 지금 키보드 소리 들으시면 알 겁니다 진짜 두닥딱딱쿡딱딱딱 계속 누르고 있어요 멋 있어요 뭐 여기 이제 떨어져도 되는 건가? 와 체크포인트 미쳤고요. 오케이. 와막 그냥 사장님 방송이나 볼까? 근데 저 이거 다른 분 방송을 오케이. 봤는데 끝까지 가려면은 힐팩을 되게 많이 해줘야 돼요. 엄청. 그래요? 어, 네, 밑에서 엄청 해줘야 돼. 요 오야 미친색. 세... 아, 저희 가가지고 힐팩 해주자. 사장님 어디 있어? 계단 쪽에 계신 가봐요. 아와 미쳤다. 어? 이거 뭐야? 뭐야. 아 와, 뭐야 뭐, 이거? 미다아 진짜 미친 거 한번... 아니에요? 점프대를 됐다. 타고 됐다. 저기를 됐다. 착지해야 된다고? 몰랐는데? 한번만았는데 저거는? 저 위쪽에 뭐가 더 있어! 아 저기까지 가서 저건 못 해주는데? 아이고. 힐팩은 못 해주는데? 저희 밑에서 힐팩을 해드리죠 비법 <웃음> 귀여워. 얼기 <웃음> 아, 아, 오셨다. <웃음> 여러분 제 예상이기는 한데 2층은 절대 못갈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포기를 하는 게 좋아요. 좋지 않을까. 저기 보세요. 저저저 저, 저 지랄 맞은 저 나무 강모. 자한 번만 한 번만 시도를 해보고 여기에서 뭐한 번이라도 실패를 했다 그럼 바로 끄는 거다. 안 아, 끄는 게 아니라 마지막 진짜? 스테이지 구경은 해야지. 자 간다. 아니 여기에서 아저 나무 강목을 타라는 회원님. 거 자체가 진짜 네? 너무 어개호가예요잘 보세요. 네. 어? 왜 됐지? 아니 이게 왜 되지? <웃음> 와 대박.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 <웃음> 뭐야 나 같은 사람은 이건 맵 구경도 못했어.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 Okay. 음. 아, 여기 아, 올라가는 길이 있네. <웃음> 네, 기분 먼저 하세요. <웃음> 기분 <웃음> 아 먼저 하세 <웃음> 떨어진다. <웃음> 내려오자마자 피없댔어 <웃음> 오케이, 됐다. <웃음> 저 어디가? <웃음> <웃음> 아이, 뭐야. 왜? 아이, 왜 비누가 뒤집어져, 이개 같은 게임, 진짜. 여길 가야 돼, 이렇게? 응. 근데 이거 스프링 반동 딱 하면 바로 비누가 뒤집어져서 떨어지더라고. 됐다. 아이씨. <웃음> <웃음> 진짜 게임. 아 노래 참 좋네요. 노래 들을 수 있는 게임에 비누까지 움직일 수 있다니 진짜 게임이다. 드디어 정신줄을 <웃음> 놔버린 겁니까?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웃음> 게이지가 채우면. 스사 계속 내려왔지 나이스. 아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아 올라왔어요.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가는 거지? 뭐지? 어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게 가질 수 아니, 있는 것가 하지는... 이거 안 가질 거 같은데? 말이 안 나와요. <웃음> 네. 아이씨대로 자. 하늘을 보세요 예 오케이 됐다 야,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이거지 나 내려가 저기 스프링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정상루트는 맞아 뭐 어쩌라는 거야 여기에서 스프링 맞고 뒤지라고? 어? 아... 아... 아... <웃음> 오케이 레츠고 보여줘 오우 어. 오 미친 뭐야 여기를 그냥 떨어져서 착륙하라고 야 이거는 뭐 진짜 하라만 만든 게 아니네 야, 미쳤다 <웃음> 와 미쳤다 진짜 저거는 아니다 와야 이렇게만 하고 보니까 너무 이쁘다 비누방울 힐링, 힐링 게임이네 역시 우리는 먼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보다는 이딴 똥겜에 쓸데없는 교훈 넣지 마세요 개빡치니까.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상처만 남은 로스트 버블즈라는 게임이었고요. 여러분들은 절대 구매하지 마시고 영상으로만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또 재밌게 놀았네요. 안녕. <목소리>